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순정 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순정 팩을 쓰면서 약간 꿀팁 알려드리려고 순정 팩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제가 순정은 진짜 여러분들 그냥 다 여섯 번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근데 순정을 쓰면서 약간 같이 쓸수 있는 꿀팁인, 꿀팁인데 루카스 호프 크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홍콩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호주에서 유명한 크림으로 알고 있어요. 엄청 꾸덕꾸덕한, 진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고마냥? 얘가 되게 꾸덕꾸덕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제형이에요. 제가 팔자주름이 너무 콤플렉스라가지고, 팔자주름에 사용해주는데, 얘를, 어, 이렇게 팔자주름에 바르고, 입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뭐 저거 여기 고데기 뒤어서 흉이 조금 졌는데 이런 데 바르고 팩을 이렇게 딱 올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또 같이 스며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보습이나 막 이런 류의 팩보다는 이런 그냥 진정 효과가 있는 수분 진정 효과가 있는 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은 약간 이런 데가 조금 더 보습감이 있어 지면서 팔자주름도 조금 펴지는 느낌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3, 4달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얘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국에서 파는 포퍼크림은 성분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포퍼크림을 대신해서는 바세린? 어쨌든 나중에 여행 가실 일 있으신 분들 이거 진짜 꼭 사세요. 너무 좋아요. 요즘 자주 쓰는 제품인데 더하르나이 하이줄렌 콜라겐 토너 저기 더하르나이 이 제품은 사실 처음 써보거든요? 물 같은 토너예요. 피부결 정돈할 수 있는 토너인데 되게 촉촉하고 되게 시원해서 요즘 잘 쓰고 있거든요. 얘가 되게 가볍고 기름진 느낌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랑 원래 로션이랑 크림이 있는데 저는 로션은 사실 제가 잘안 쓰는데 로션도 막 엄청 기름진 느낌도 없어서 좋았고 그래서 크림하고 이렇게 두개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 최애 세럼. 속을 잡아주는 최애 제 세럼입니다. 이거 낭낭한 생활에 무슨... 혹시 일하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제돈 주고 산 제품인데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진짜 간단해요. 그냥 세럼 같은 거 바르고 이렇게 문지르면 그 진동으로 얘를 흡수시켜주는 제품인데 턱 부분을 마사지 해주면서 약간 주름 개선도 되는? 확실히 근데 얘를 쓰면 은 흡수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흡수가 되게 잘 돼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모든 주름들을 끌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이거랑 각질빠빠랑 같이 세트로 샀는데 그것도 세안할 때 진짜 편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세안 영상 올릴 때 따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이줄렌 콜라겐 크림 이렇게 위에 이게 따로 있어서 이게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보관도 쉽고 되게 촉촉하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형이에요. 에뛰드 콜라겐 크림 그 워터 젤리 아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수분 가득한 촉촉한 젤리 같은 그런 느낌인데 되게 가볍고 진짜 물을 그냥 이렇게 세수하는 기분? 물을 끼얹는 기분이에요. 처음 써보는 제품인데 굉장히 만족했어요. 향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꼭 필수로 발라야 하는 선크림은 라곰 셀러스 선젤. 보송한 마무리인데 수분감이 되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감이 뭐냐면 은 에뛰드의 마일드에...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집에서는 항상 이거 쓰고 매장에서 화장할 때는 항상 그 제품 쓰는데 선프라이즈 마일드 에어리 피니쉬 쟤도 되게 보송보송하고 끈적임 없는 마무리 얼굴에 싹핏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 요즘 그렇게 또 많이 쓰고요. 저는 항상 코부분에 프라이머를 항상 발라주거든요. 짜서 손에 비벼서 이렇게 올려야 화장이 안 뭉친답니다. 저는 진짜 코옆에 많이 끼지 않는 편인데 그 이유가 항상 이렇게 모공 프라이머를 매번 써주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진짜 커요. VDL 엑스퍼트 컬러 프라이머 포 아이즈 오리지널 이거 원래 아이 프라이머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안 쓰고 이렇게 덜어가지고 여기 위에서 또안 뭉치게 살짝 손에 묻혀주고 코옆에 발라줍니다. 귀찮아서 막안 바른 날에는 그날 막 여기 막 껴있고 막 그러는데 이걸 바른 날에는 확실히 끼임이 줄어들어요. 좀 스며들고 픽스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마몽드 하이커버 크림 컬렉터 3호. 제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필수로 하는 거. 저는 얼굴이 살짝 붉은기가 있어요. 그거를 얘로 한번 싹 잡아줘요. 저는 이걸로 항상 피부톤을 고르게 잡고 갑니다. 2단계를 하고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피부톤이 균일하고 되게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두껍게 바를 필요도 없고 얇게 발라도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요. 파운데이션은 랑콤 땡이돌 울트라웨어. 퍼프에 묻혀서 이렇게. 얘가 그리고 되게 얇게 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깨끗한 피부 표현을 원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한동안은 살짝 무게감이 살짝 느껴지고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게 발려지는 제품이 좀 좋았는데 라카나? 뭐 이니스프리? 요런 제품 많이 썼는데 요즘은 얇게 발리는 게또 좋아갖고 요거 많이 써요, 땡이들 그리고 코 옆은 또 얘도 뜨지 않게 콕콕콕콕. 확실히 안 꼈죠? 이거 보세요. 더페이스샵 디자이닝 아이브로우 라이트 브라운 컬러예요. 오늘 메이크업은 사실 제가 요즘 한예슬님 유튜브를 보거든요.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 한예슬님 데일리 메이크업 유튜브 있는데 그거 좀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좀 따와서 하려고 해요. 립을 좀 레드립으로 포인트를 딱 주고 쌍꺼풀 이거 연결해서 하는 그걸 한번 따라해보려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모두 따라했다고? 엔딩에 그분이 계시진 않다는 거. <웃음> <웃음> 눈썹은 최대한 일자로. 얇고 일자로 많이 그리시더라. 눈썹 그릴 때 이런 펜슬이나 이거나 아니면 그런 슈에무라 펜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파우더 처리하고 바르면 좀잘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파우더 처리하는 게 조금 더잘 그려지더라고요. 오늘 눈썹 진짜 잘 그렸다. 오늘 너무 빨리 그리고 잘그려진것거 같아. 이거 만족스러운데? 그리고 투컬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팩트. 얘는 근데 브러쉬를, 자체 브러쉬를 써야 되더라고요.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긁듯이 사용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체 브러쉬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세워서, 긁어서, 세워서 발라줍니다. 얘 진짜 느낌 최고예요. 완전 보송보송해요. 저는 똥땅이들 중에 지연이가 추천해줘가지고 샀는데, 4명 다 이거 쓰고 있어요. 되게 가볍고, 바른 듯안 바른 듯? 근데 단점은 전용 브러쉬 아니면 좀잘안 발린다는 거. 근데 이거 진짜 발라보시면 알텐데, 바르고 여기 만지면은 무슨 A4용지 같아요. 눈썹을 마무리를 할겸 쉐이딩까지 넣어줄게요. 에뛰드하우스 음영 컨투어 휠 약간 좀 차가운 느낌으로 음영감줄때 우선 가장 연한 색깔로 눈썹 한 번만 위에 더 파우더 처리해주고요. 빈 곳도 채워주고 연한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노즈, 눈두덩까지 이렇게 넣어줘야 눈이 좀 깊어 보인다는 거 인중하고 여기까지 넣어주면 이제 좀더 입체적이고 입술이 조금 도톰해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앞에까지 하면 은 경계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색상이 강한 편은 진짜 살짝만? 한두번 정도만 터치해주시고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머리를 넘기실 경우 여기 꼭 채워주셔야 돼요. 저도 앞머리를 넘기면 이마가 조금 넓어 보이는 타입이라 헤어라인을 꼭 채워줘요. 오늘은 립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섀도우를 많이 깔진 않을 거예요. 베이스로 해변에선 코코넛 이런 넓은 브러쉬로 눈두덩 전체를 이렇게 슥슥슥슥 해줍니다. 제일 먼저 얘를 발랐을 때는 안쪽을 발라주고 그거를 이제 퍼트려 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아이라인을 그리고 음영감을 줄 건데요. 우선 뷰러 먼저 해줄게요. 라네즈 거였던 것 같은데 요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가 단점이 컬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요. 집으면서 계속 생각을 해주면서 집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너무 많이 꺾였다 할 때는 이제 면봉에다가 이렇게 라이터로 불 해가지고 데펴서 거꾸로 내려줘요. 그러면은 좀 컬이 풀려요. 슈퍼슬림 오토롱 아이라이너 익스트림 에디션 이건 익스트림 브라운 컬러인데요. 얘가 진짜 얇아요. 얇아가지고 진짜 그리기가 편하더라고요. 한예슬님이 그리시는 방식대로 눈을 뜬 채로 쌍꺼풀 라인을 연장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지금 문신 때문에 채워져 있거든요, 라인이. 여긴 또 따로 채우셔야 되고, 이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올린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연결. 원래 좀더 얇게 그리셔야 예쁠 텐데, 저는 지금 문신이 여기까지가 더 문신이어가지고, 문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라인 문신은 진짜 할 거면 전망만 하세요. <웃음> 너무 후회해요. 이런 느낌으로. 어, 되게 분위기 있는데요? 특이한데 매력 있어. 이거를 너무 이 상태로 넓두면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맥시 이걸로 라인 부분을 살짝 스머징해서 풀어줄게요. 묻힌 다음에 살짝 손등에 덜어서 색상을 조금 빼주고 그 라인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스머징 해줍니다. 약간 외국인 메이크업 같아요. 이거의 장점이 쌍꺼풀이 좀 진해 보여가지고 또 눈이 좀더 선명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저도 쌍꺼풀이 끝까지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저 그려주니까 되게 쌍꺼풀이 진해 보이네요. 이 이글립스 슈퍼 슬림 오토롱 라이너 이 언더도 좀 채워줄게요. 이거는 좀 여기가 동그란 편이라 여기도 좀 채워가지고 밑트임 효과도 살짝만 줄게요. 이걸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은이 속눈썹이 났던 라인과 전에 발랐던 섀도우 때문에 살짝 경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미트임 효과가 나거든요. 라카 저스트 치크 블리크 이거 진짜 제가 사랑하는 치크예요. 말린 장미 컬러인데 발색도 발색인데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되게 하, 이 느낌을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진짜 샤르르 발리는 그런 느낌인데 자기만의 키트 해가지고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구매하면서 같이 받은 브러쉬인데 이 브러쉬 진짜 좋아요. 진짜 엄청 부드럽게 발리고 블렌딩도 되게 잘 돼서 경계없이 발려요. 너무 좋아요. 이거 브러쉬는 진짜 오... 너무 좋아요. 살짝만, 살색만줄수 있을 정도로 바를 거예요. 라카가 진짜 제품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라카 파운데이션도 좋아하고 라카 립도 좋아하고 라카 블러셔도 좋아하고 섀도우도 사고 다 샀거든요, 진짜. 라카 제품도 좋아요. 아, 마스카라 안 했구나, 나. 마스카라는 에뛰드하우스 컬픽스 쓸게요. 뷰러하면서 뭉친 속눈썹들은 이렇게 손으로 핀 다음에 발라줄게요. 지그재그로 아래 눈썹들을 풀어주고 일자로 쫙 올려주면 예쁘게 발려요. 언더는 눈동자 아래 위주로 발라줍니다. 부분을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귀가 막혀있는데 뒤까지 마스카라를 많이 해버리면 더 막혀 보여가지고 뒤는 그 트임 한 대로 냅두고 중간 위주로 해서 앞에 이렇게만 해줘요. 입은 제가 오늘 이거 가져왔거든요. 파우더로즈. 에뛰드하우스 파우더 루즈 틴트 모어레드랑 번트레드 이두 개는 선물을 받았는데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클린 레드 하나 더 샀거든요? 음.. 약간 색깔을 보여드리자면 은 번트레드 약간 살짝 오렌지 느낌의 약간 칠리 컬러의 딥한 레드 컬러고요 다음은 모어레드 컬러인데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못 바른다 에이. 정말 장미빛좀 투명한 장미빛 컬러라고 번트레드에 비해 확실히 밝은 느낌의 그런 레드 컬러고요. 이건 제돈재산한 클린 레드. 이 컬러는 제 친구도 샀어요. 이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다고. 완전 깨끗한 레드 느낌이거든요. 탁한 정도가 얘가 조금 탁하고 얘가 중간 얘가 제일 좀 맑은 느낌이에요. 번트레드는 좀 고혹한 무게감 있고 좀 진짜 가을 딥한 느낌의 컬러라면 은 모어레드는 좀 시크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은 이번에 나온 레드 컬러들이 좀 진한 발색의 레드로만 다 나와가지고 좀 비슷비슷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살짝살짝씩 다르거든요. 좀 시크한 느낌이고 얘는 깨끗한, 좀 청초한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색들이 진짜 진한 편이에요. 발색력이 진짜 좋아요. 우선은 저는 클린레드를 전체적으로 발라줄 거고 안쪽에 모어레드를 포인트로 발라줄 거예요. 얘가 지속력도 괜찮고 발림도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발랐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살짝 입술 두꺼워 보이려고 입술 중앙을 조금 더 채워줍니다. 발색 자체가 진해가지고 그라데이션 하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이런 퍼프 같은 걸로 해줘도 되게 예쁘거든요. 끝에 라인을 퍼프로 톡톡 쳐서 살짝 번진 듯한 립을 연출해줍니다. 모어 레드를 안쪽에 근데 양 조절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최대한 덜어가지고 안쪽에 발라줘야지 안그러면 클린 레드를 바른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얘가 다 잡아먹어서 되게 예쁘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지속력도 괜찮고 특히 발림 발림이 되게 좋아요. 진짜 입술 위에 파우더처럼 가볍게 얹어지는 것도 있고 되게 부드럽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블렌딩했을 때 진짜 예쁜 그런 립이에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컬러 자체들이 좀다 비슷비슷한 느낌이고 발색들이 제다 강하니까 좀 그런 이런 제형의 누드 립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얘가 좀 완전 연한 누드 컬러가 나왔으면은 좀 그라데이션해서 같이 레이어드해서 같이 쓰기도 좋고 한데 다 전체적으로 발색이 좀 강하다 보니까 조금 그건 아쉬운 것 같아요. 짠! 네, 그럼 저는 우선 머리를 마저 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11시. 48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다 시킨 이유는 제가 오늘 메이크업할 때 코끼임이 적은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한 3시부터 화장을 해가지고 5시쯤 나갔거든요. 5시 반 이렇게 나갔는데 그 이후로 진짜 립도 다시 한 번도 안 바르고 메이크업을 한 번도 안 고쳤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번도 안 고쳤어요, 화장을. 오늘 날씨는 좀 바람이 많이 불었고요. 제가 나가서 카페에서 커피를 빨대로 마셨고, 음, 한강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었고요. 음, 또뭐 있냐면,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콤파이랑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이거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다시 입술을 절대 안 바르고, 화장도 절대 안 고쳤어요. 립스틱 지속력은 한이 정도예요. 색은 많이 연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색상이 조금 남아있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랑 안쪽만 살짝 지워지고 대부분 거의 유지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진짜 입술이 많이 닿고 먹느라고 지워진? 이렇게만 지워졌어요. 제일 중요한 코 끼임. 보이세요? 하나도 안 꼈죠? 진짜 거의 6시간 가량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뭐 먹고 했는데 화장이 진짜 하나도 안 지워졌어요. 아이 프라이머가 답입니다. 진짜 화장 하나도 안 끼지 않았어요? 대박이죠? 제가 또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저의 클렌징 방법을 조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가 컬픽스를 사용해가지고 컬픽스는 전용 리무버, 컬픽스 리무버를 사용해줄 거예요. 손에 묻혀가지고 눈화장을 먼저 지워줍니다. 쓸으면서 지워줍니다. 사실 저는 이걸로 립이랑 좀다 지우는 편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거 사용할 거거든요. 에뛰드 리얼 아트 클렌징 오일 밤. 이거를 그때 지워봤는데 컬픽스까지는 못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컬픽스만 따로 이렇게 닦아줄게요. 셔버 타입보다 훨씬 좋은 게 걔는 이렇게 좀 퍼서 쓰고 좀 불편한데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짜면 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적당량 얹어서 롤링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클렌징 오일이랑 이런 밤 타입 둘다 물에 유화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이렇게 입술도 어머 살짝 물을 묻혀서 유화를 시켜줄게요. 손에 한번 물을 묻혀서 유화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 유화를 해주면 태양이 하나씩 해줍니다. 이렇게 세안을 하면 입술 안쪽, 살짝 착색은 남아있긴 하거든요? 착색은 살짝 남아있긴 한데 이런 화장들은 다 지워졌어요. 저의 삶을좀 향상시켜준 그리고 각질밥과 저는 그 오일 밤을 쓰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 좀 잔여감 있는 느낌이고 약간 이래가지고 한번더 클렌징을 해줘서 이중 세안을 하는데 그때 얘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맞출 수 있거든요? 얘를 살짝 물에 적셔서 위에 이렇게 짜주고 얘를 킵니다. 얼굴에 물을 묻힌 상태에서 이렇게 롤링해줘요 얘가 각질 정돈도 해주고 어, 피부 결을 정돈해줘서 요거 이렇게 밤에 꼭 세안할 때꼭 써요. 아침 세안 때도 이거 써요. 가볍게 모래 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중 세안하고 나니까 입술 착색도 좀 사라지고 좀더 산뜻한 그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세안을 끝내고 왔고요. 저녁에는 제가 아침이랑 비슷한데 좀덜 발라요. 더 하르나이 하이줄렌 콜라겐 토너 이걸로 얼굴 결정돈하고 가끔 피부 자극을 많이 받았을 땐 그런 순정 팩한번더 해주는 편이고요. 닦아내면 은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세안이 잘 됐다는 거죠. 원래는 그 미샤 앰플 아침엔 사용하는데 저녁엔 제가 고 보습 이런 걸 원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이거 더 하르나이 하이줄렌 콜라겐 크림 요거 요것만 바르고 좀 가볍게 자는 편이에요 그 대신 좀 듬뿍듬뿍 약간 수분 팩 해주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도톰하게 얹어도 기름지고 이런 느낌 없고 진짜 얘가 워터리 하거든요 진짜 젤리 같은 느낌? 사실 귀찮기도 하고 많이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화장품 디톡스라 그러잖아요. 피부과에 가면 은 피부과도 그렇게 많이 바르는 걸 추천 안하고 가볍게 그냥 수분크림만 바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는 가볍게 합니다. 네 그럼 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어, 너무 못생겼어. 어차피... 어쨌든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